오늘은 마스터인다이나믹스의 MW08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와이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뭐죠? 낚시 기능! 준비생활을 <웃음> 즐길 수가 있다고요 요새 낚시도 다 무선이지 <웃음> 무선이지 물론 <웃음> 낚시를 <블루투스를 웃음> 해야지 언단 <원단> 낚시줄을 쓰라?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이제. 네? 괜찮았어? <웃음> 모르겠어. <웃음>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마스터 앤 다이나믹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마스터 앤 다이나믹스는 사실 엄청 이슈가 한번된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루이비통과 얼마? 120! 130 맞나? 아닌가? 말아 아, 대충 그 정도야! <웃음> 어떻게 안살 거잖아! 어, 오 <웃음> 어, 130만원 뭐 이정도 했던 거 같은데 어... 어, 어 그때 논란 엄청 많았어요 그쵸, 그쵸, 왜냐면 루이비통과 콜라보레이션 했는데 로고를 띠는 순간 20만만 원으로 띠!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제품은 어. 같은 제품 어, <웃음> 어, 같은 제품인데 루이비통 로고 바뀌었다고 여섯 <웃음> 배가 뛴거지 어. 그 사람들이 뭐야 비트코인이야! 이러면서 <웃음> <웃음> 도지코인이네 도지코인 네. 아니 뭐 음질적인 면에서 네. 이런 음질을 추구하고 음감상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응. 이해는 해요 그게 뭐1 3 0만원의 가치를 줄 정도의 막 어마어마한 막 음질 뭐 이런걸 들려주는건 아니니까 응. 네. 근데 하지만 그 루이비똥이 아 그러니까 원래 명품은 응. 끼고 들고 그렇지. 방구 좀 뽕뽕끼고 <웃음> 어. 뭐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어. 마사인 다이나믹스가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콜라보라 그러니까 좀 그렇다. 꽈라도 아, 그래? 아니고 아, 그래? 오가비. 이태리에서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죄 보았습니다. 루이비통이랑도 했었죠. 네. 헤드폰도 만드는데 네. 람보르기니랑도 했어요. 야, 잠깐만, 람보르기니에서 뭘 헤드폰을 만들어? 헤드폰은 여기서 만들었지. <웃음> 거기다 어. 뭐 메이커만 딱 붙였나? 마크라 이제 어. 디자인이나 이런데서 음. 이제 뭐 기획 회의를 같이 하고 어, 협업을 했겠지 음. 타본 적도 없어 마스터인 다이나믹스가 이제 그런 콜라보레이션 때문에 좀 오해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음. 실제로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음, 음, 음. 뭐 가격 대비 너무 비싼 것 같다 음, 음. 그런 오해들을 조금 그래. 받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MW08 이 신제품 TWS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어, 정말로 이게 가격 대비 조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낱낱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입니다. 먼저 이 마스터 앤 다이나믹스의 MW08은 전작인 07, 07 플러스가 조금 호평을 받았어요. 음. 그리고 그 07이 바로 음. 루이비통이랑 협업한 네. 네, 그모델이고요그 다음 에 이제 신제품이 나왔는데 어... 이렇게 겉만 봐서는 디자인은 07이랑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재질이나 이런 게좀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그냥, 그냥 겉으로 봐서는 되게 그냥 노멀한 느낌의 그냥 뭐... 아, 그래 나는 느껴지는데? 뭐가? 그냥 사진만 봐도? 관심법인가?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응. 패키지를 딱 들면 응. 어? 하실 거예요 왜? 무거워 벽돌인가? <웃음> 씨! 거그 벽돌이 왔나? 아, 깜짝 놀랄 거야 뉴욕 벽돌이 <웃음> <웃음> 나는 왜 무거운지 알것 같아 왜 뭐요? 비싸 음. 30만원 초반대고요 음, 네. 아마 지금 국내에서 구입할 때 여러 루트로 이제 알아보시면 아마 20만원 후반대 이제 뭐 스토어 찜하고 음. 쿠폰 음. 매기고 해서 음. 20만원 후반대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무겁겠지 <웃음> 패키지를 열어보면 게 생겼고 야 이거 보십쇼 시진환경아 진짜? 어디 적혀있어? 친환경 소재 아니야? <웃음> <웃음> 누르면 다 친환경이야? <웃음> 와이 사람 보소 종이 재질이잖아 <웃음> 종이면 다 친환경이냐고 제보 왔습니다 <웃음> <웃음> 매뉴얼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네.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데 네. 내용은 다 똑같아요 별로 뭐한 페이지 분량에 아.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네. 그냥 기본 기능에 충실한 네. 매뉴얼 그 다음에 네, 또 매뉴얼 네 그렇죠 뭐 매뉴얼 네. 매뉴얼 매뉴얼 코에 연결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어, 그런 거 뭐. 먹지 마세요 네. 그다 짜잔 제품이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특이한 거는 파우치가 같이 들어있어요 예. 네. 이게 뭐냐면 니야 바보야 <웃음> 이게 어우 어우 저저저저 힘듭니다 어저 이거 마음에 들던데? 음.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다니라고 자 여기에는 이어팁 그리고 충전 케이블 네.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자, 제가 이 충전 케이블을 동봉해줬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USB C to C에요 네. 그런데 짜잔 이렇게 젠더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을 딱 꼽아 가지고 USB A to C로 어 이거 좋네. 어, 만들 수 있는 젠더가 같이 동봉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잘쓴것 같아요 네. 자, f i 이라고써 있는 이어팁들인데요 이어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불만스러웠던 부분은 공칠 때는 윙팁이라는 게 있었어요 윙팁? 이렇게,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고 보다?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오 진짜? 어어, 윙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요번에도 그거 들어있나 하고 좀 기대를 했는데 없어요 어, 그래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에이. 어, 단가가 안 맞았나 보다 <웃음> 이제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 이거는 정말 이제 보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고급스러움 깜짝 놀랐어 일단 촉감이 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무겁습니다. 무거움은 뭐다? 케이스가 무거운 거면. 와 무겁고 이 촉감이 되게 고급스러워가지고 음. 이렇 잡는 순간 어 고급지다. 어. 지금까지는 다르네. MW07에서는 네. 아세테이트와 스테인리스 스틸 음. 두 가지의 조합으로 음. 구성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네.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네. 08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데 음. 세라믹과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뀌었다고 해요 아세테이트와 음. 세라믹의 차이는 재보봤습니다 음.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표면 처리나 이런 것들이 응. 정말 어, 너무 매끈하고 고급스러워 너무 가지고 허, 음, 음. 기분이 좋아 어 일단 응. 기본적으로 기분이 응.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아돈 쓴맛 난다 아 그러니까 어. 짠 열어보시면 응. 하, 지금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07, 07 플러스 때와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네. 지금 저희가 샘플로 받은 것은 블랙입니다만 색상은 화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블루도 있고, 음, 블루가 그다음에, 실버였죠? 그렇죠. 블루랑 실버 음, 조합도 음, 있고, 음. 그 다음에 화이트와 브라운 조합. 네. 네. 이렇게 브라운 조합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내에는 블랙이랑 브라운. 브라운만. 들어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화이트가 되게 괜찮은 것 같던데 음. 한국에서는 지금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유닛 디자인도 지금 굉장히 뭐 마감이나 이런 퀄리티는 아 훌륭합니다. 네. 아. 이요 요쪽에 음. 마감을 핸드메이드로 했다. 아 그렇죠. 음. 핸드메이드로 마감을 한데다가 음.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음. 이 마스터 인 다이나믹스의 로고 네. M 자가 살. 딱 들어가 있는데 음. 이게 뭐 아는 거지. 원래 비싼 애들은 이렇게 크게 안박아나요 살짝 볼듯 말듯. 볼듯 말듯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보고도 아 저게 뭐지? 이렇게. <웃음> 어, 요렇게 잘 디자인 해 놓습니다. 아, 어,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뭐 나무랄 뭐 데가 없죠. 이게 실제로 보시면 되게 이뻐요. 어 네네. 유닛도 작고 안쪽에 유닛이 작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아니 작지. 어 이건 이보다 <웃음> 크기도 어려워. <웃음> 어. 자, 근데 어쨌든 음.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해 보시면 이게 착용 법이 네. 살짝 독특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요 네모난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끼는 방식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유닛이 컸던 거에 비해서는 착용했을 때 굉장히 음, 편안해요 네, 어, 착용감은 어, 굉장히 훌륭합니다 실제로 유닛을 들었을 때는 꽤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었는데 음. 착용을 막상 해보면 어, 그렇게 무겁다는 라 느낌은 안 드는 맞아요 어, 좀 희한한 지점이 있는 네. 그런 디자인이죠 네. 자 그리고 일단 저희가 외관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 터치가 아닙니다 조그맣게 이제 버튼이 위에 달려있는데 오른쪽에는 하나짜리 버튼이 달려있고 네. 왼쪽에는 두 개짜리 버튼이 달려있어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는 볼륨이라던가 노이즈 캔슬링 온오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은 다기능 버튼이라고 해서 뭐 블루투스 페어링, 그 다음에 뭐 정지, 재생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사실 터치 컨트롤이 뭐 익숙하신 분들은 편하다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오작동률이 많잖아요 잘못 인식하고 어, 그렇죠 끼다가 음악이 나온다던가 네. 아니면 은 이게 아, 좀 조절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넘어가 버린다던가 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버튼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어, 지금 여기에 버튼을 넣어줬다는 라 거는 야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이 마스터인 다이나믹스가 오래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쵸, 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회사고 그다음 지금 한세 번째 정도 리비전 제품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초창기 때는 사실 말들이 많았어요 어,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단점이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아, 안 되지 그러면. 아 그렇죠. 음. 사실 이게 무선 이어폰 쓸때 배터리 타임 짧으면 굉장히 좀 쥐약인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07부터는 배터리 타임이 비약적으로 향상합니다. 음, 음. 전작에 비해서난3배 이상 늘어서 한 9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된다고 음, 하는데 음. 08에 와서는 이어폰 완충 기준으로 12시간, 12시간. 그다음에 케이스 완충 기준까지 하면 42시간. 아 그래서 이게 무겁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5.2 지원하고요 네. 그 다음에 11mm 베릴륨 드라이버를 썼대요 음. 그게 이제 0.7과의 차지점인데 0.7에서는 네. 10mm 드라이버를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0.8에 와서는 11mm 드라이버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저음이나 이런 데 양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코덱 같은 경우는 ATX까지 지원을 하는데 아이폰에서는 안되겠죠 <웃음> <웃음> 안살 거야 <웃음> 버멀. <웃음> 실제로 사운드가 어떤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네, 네. 오늘 추천곡은 어떻게 되나요? 없는데요. 자, 오늘 추천곡은 어떻게 되나요? 어, 핫하죠. BTS의 네. 버러. 아, 버러. 천조국의 어. 또 버러를 어. 한번 느껴보자. 원래, 원래 영국 발음은 버터. 어. 미국 거니까 버러. 어. 아, 어. 아, 그 믹스 잘했던데. 음, 좋던데. 오, 사운드 장난 아니야. Ain't no. 음, m like a r u b b e 이 i 이 l i 네, e a rubber. i 이 l i k 하이가 u b b e r I'm like a rubber. I'm 하이 k e a rubber. I'm like a r 조금 부드러운 사운드에 더 가깝기는 해요. 네, 맞아요. 네, 약간 웜하고. 음, 하지만 이렇게 막 답답하거나 뒤에 공간감이 안 느껴지게 뿌옇거나 그런 음, 느낌은 닙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11mm 드라이버를 채용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음, 음, 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킥이 치고 나올 때나 음. 펀치감이 치고 나올 때 굉장히 답답함 없이 이제 시원시원하게 끝까지 이제 좀 밀어준다는 네. 느낌이 있고 음. 아, 이거 생각보다 사운드 되게 괜찮아요. 네. 특히나 저는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저음에서 이제 펀치감이 있을 때 네. 처음에 양이 조금 많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그 윤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또렷하게 끝까지 찔러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만 과하지 않다가 맞은 어, 것 같습니다. 하이대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직진적으로 막 쏘고, 막 쨍하게 열려있고, 오픈되어 있거나, 뭐 이런 네. 느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포질돼서 포진돼 있어요. 네, 네. <웃음> 저는 어. 근데 사실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네네. 미들이 음. 조금 색깔이 없고 심심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조금 음. 슴슴한 느낌이 없진 않죠 약간 팽알링 같은 <웃음> 거 <거구나. 웃음> 그게 약간 미드레인지에서 <웃음> 어. 나오는 그 질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트윙도 살짝 미드를 수쿱시켜가지고좀 이렇게 음, 음, 음, 음. 널찍감치 들리게 만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어찌 됐건 이 무선 이어폰이라는 게 음. 음악 감상도 음악 감상이지만 사실 요새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음, 음. 영화를 본다거나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용도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음. 영화 보거나 게임 볼 때는 미들이 살짝 이 스쿱된 느낌이 좋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진짜요? 미드를 잘 들어야 할거아니 발자국 소리. 아. 어 누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나는 p g 인줄 알았지. 아. 브루노. <웃음> 자 그럼 레퍼런스를 한곡더 들어볼 건데요. 예 버러에서 네. 이게 마펀치감 있고 좀 신나는 사운드를 한번 들어봤으니까 네. 또좀 차분하고 약간 뉴욕 느낌 나는. 내가 안 가봐서 몰라. <웃음> <웃음> 어. 다이애나 크롤. 네. 그런 미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이 아닌가? 다이애나 크롤리 노래했습니다 When I Look In Your Eyes라는 곡인데요 얼마 네. 전에 저희또 그래미상을 23번이나 수상했던 <웃음> 아그 그 분이 어, 어, 아이쉬미트 선생님이 이제 네. 믹스했던 그 곡인데요 네. 조회수도 안 나왔으니까 나라도 들어야지 <웃음> <웃음> <웃음> 들을 때는 또 아까 그런 심심한 미들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드 레인지가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앞으로 음, 나와가지고 음, 음, 막 그런 여성 보컬들 목소리 네. 들을 때그 치트하는 것들이 음, 음, 막 음. 인터페이스 돼가지고 네. 완전 이렇게 앞으로 막 튀어나오는 음,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어, 근데 굉장히 좀 푸근하고 네.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음, 음. 되게 그 웜한 느낌이 있어요. 네. 아까랑 다른 점은 미드 레인지가 음. 아까는 평양냉면 같다고 이, 말씀드렸는데 네네. 지금은. 디테일도 다 살아있고 어. 충분히 미드레인지에서 매력이 있는 듯한 음. 예, 그런 음색을 또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좀 받쳐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드레인지 정보가 많은 곡들 이런 네. 데서는 또 그런 해상도의 장점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모로 음. 그냥 단순하게 막 디자인만 하고 아, 우린 좀 힙해 이런 음. 느낌에만 이렇게 치중한 회사는 아니구나. 예, 단순하게 음. 이슈몰이만 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네. 이 고급진 느낌이 아, 이게 사실 외관에서도 네. 이게 고급진 느낌이 음, 있는데 음. 사운드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약간 리치해. 아, 아 그러네. 그치가네 어, 막 이렇게 날탱이 같은 거 없고 <웃음> 어, 날탱이막 하이 날라다니고막 <웃음> 어.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딱 잡혀 있는 어, 음. 딱 이렇게 무게감 있게 잡아줘가지고 예.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야, 좀 리치하다. 음. 어, 뭔가 이게 부해. <웃음> 근데 너왜 웃어? 너는 음. 리치하다고 그러 날탱이라고 면안 되냐? 뭐 안된대? 왜그래? <웃음> 왜왜왜 왜그래? 왜그래 <웃음> 형 혼자? 벌모크 <웃음> 또 음질 말고도 여러가지 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ANC가 있고요그 네. 다음에 외부 소리 듣기 모드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외부 소리 듣기 모드를 켰을 때 스무스한 느낌이 있어요 전화기 목소리처럼 네네네. 들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네.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ANC도 꽤 자연스럽습니다 네. 이가격대 ANC라고 생각하면 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정도의 네. ANC와 외부 소리 듣기 모드를 가지고 있고요그 다음에 어플을 사용 하시면 네. 그 모두의 강도를 조금 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맥시멈이 있고요. 네네. 고보다 조금 덜한 음. ANC. 올데이용 음. ANC가 있고 네. 그다음에 맥스로 들었을 때 완전히 이제 좀더 ANC 기능을 더 느끼겠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그두개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질 정도로 네. 완벽한 게 암전을 선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맥스로 켰을 때는 조금 더 저음 영역대들이 더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음. 올데이 모드에서는 어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처럼 조금 들리는데 좀 작게 들리는 음. 그런 느낌이었는데 맥스로 켰을 때는 어 목소리가 조금 잘려서 위에만 들리네 라는 느낌이 더 나요 네. 그리고 외부 소리 듣기 모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쓸수 있는 외부 소리 듣기 모드가 있는데 그거는 꽤나 자연스럽습니다 네, 다 들리는 거죠 어, 그렇죠 네. 어, 이어폰을 키고 있어도 네. 밖에 있는 소음들이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나는 그런 소리들이 음.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음. 근데 거기에 보이스 모드가 있는데 네. 보이스 모드를 키면 목소리만 또 이렇게 딱딱 꽂아주는 <웃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또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다고는 라할수 없지만 오, 이 정도면 정말 괜찮다 다 네, 네. 괜찮습니 하지만 이제 그두 가지 모드는 앱을 통해서만 컨트롤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펌웨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닛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앱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앱이 반응이 좀 느끼네요. 앱에 한국인 패치가 안돼 있어요. 우리는 막 바로 음, 바뀌고 어, 막, 막 들어가야 되는데 <웃음> 어,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음. 뉴욕 스타일이에요. 네. <웃음> 그러면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부분. 어쨌든 이렇게 음. 또 비싼 돈 주고 TWS 음. 샀는데 네. 또 통화 안돼 가지고 음. 막 중간에 막 집어 넣고 막 이러고 얘기하고 <웃음> 그러면 또 우리 또 기분이 안 좋. 있잖아요. 그렇죠. 네. 통화 품질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음에 잘 들리세요? 어, 예, 잘 들려요. 왜 갑자기 전단 말을 쓰시고요? 아, 제 마음이에요. 네. 아, 어, 지금 지금 어, 여기 바람도 좀 많이 불고 네, 예. 도로가로 나가고 있는데 뭐 네, 예. 주변 노이즈 같은 건 어떤가요? 주변 노이즈가 아예 없지 않는데 보컬이 되게 클리어하게 잘 들리네요 아, 목소리가 되게 클리어해요예 아, 에어팟 프로나 막 그런 것들에 비하면 어때요? 아 에어팟에 대한 기억은 제가 지워버려서요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기존에 뭐한 10만원대 이어폰들에 비하면 지금 통화품질은 확실히 괜찮나요? 아, 목소리 되게 클리어해요 아, 목소리가 되게 클리어하고 에, 에, 끊어지는 거 없이 아 끊김 없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안 사요 음 돌아오지 마요 <웃음> 안 가요 퇴근할 거니까 <웃음> 다른 건다 떠나서 네 목소리가 안 끊기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노이즈 커팅이나 이런 것들이 음. 어,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네 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어, 통화의 불편함 없이 네. 잘 진행되더라. Burn 자 그러면 마스터인 다이나믹스의 새로운 TWS MW08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의 경우는 디자인 고급스럽다! 아 고급지다! 아 이거 하나 가지고 <웃음> 싶다! 어, 어. <웃음> 어. 그 다음에 음질이 사실 이 가격대에서 정말 추천할 만큼 음질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음질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각종 편의 기능이 나쁘지 않아요 네 준수해요 특히나 이제 통화 품질이 이 정도 되면 사실 네. TWS들 쓸때 통화 품질 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통화 품질이 좋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고요 네. 단점 안점. 저희가 오늘 테스트를 V40 네. 네, LG폰으로 했죠 안드로이드폰에서는 aptX를 지원하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폰으로 넘어가면 <웃음> 와 내가 들어봤는데 못듣겠더라이 음질이 안나와요 <웃음> 아 여러분 코덱 차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 깜짝 놀랐어 어, 어.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어. 테스트를 할때 감독님이랑 저랑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 어 이상한 소리를 하는거 자꾸 <웃음> 아유, 형 역시 콜라보레이션하고 이런 회사들이 다 똑같지 뭐야 어? 괜찮은데 음질 왜어 <웃음> 그래갖고 <오늘> 만나가지고 안드로이드 <웃음> 네. 폰으로 혹시나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아, 역시 ftx에서 듣는 음질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ftx에서 조금 더 좋은 코덱으로 전송이 됐을 때는 mw08의 원래 소리를 네. 제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음질 되게 추천할 만합니다 좋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폰 유저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가치를 두고 어... 구매하신다면 고급집으로 가 그냥 어,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어플이 네. 생각보다 이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왜 만들어 놓은 거 어플 그리고 어플이 이제 동작하는 것들도 조금씩 느리고 아좀뛸울해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두 가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 샘플 테스트를 위해서 거의 뭐 며칠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이용 많이 해봤는데 끊김이나 뭐 이런 문제들 전혀 없고요 네. 어, 수신율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통화 끊김 문제나 이런 것들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이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마스터 앤 다이나믹스 MW-08 네. 추천? 추천합니다. <웃음> 어떤 분들한테 추천할까요? 일단 고급 짐을 주는 사람들 <웃음> 아이가 디자인 진짜 좋아요. 아. 음질도 음질이지만 네네, 이, 이게 진짜 하나 가지고싶더라고요 아. 순전히 그냥 음주다 빼더라도 네. 아 디자인 좋다! 그리고 아, 아, 아. 저같은 경우는 고급짐 좋아하시면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웃음> 애플은 네. 아마 지금 이게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또 다른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돼요 스튜브 콜라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 몰라 아니 한국을 못 알아듣나? 땡큐! <웃음> <Thank you! 웃음> 자 오늘도 저희 리뷰가 여러분들의 지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또해! 또 하라고! 알림... 계속해! 어케이 오케이, 오 알림 섭취이이렇게 <웃음> <웃음> 알림 섭취도 하고 <웃음> 알림 섭취해! <웃음> 야 우리도 좀떡상해 보자! <웃음> 알림 섭취? <웃음>